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어드밴스트 엑셀 업로드 함수가 갖는 트림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옵션을 사용하면 엑셀 파일을 그리드뷰로 업로드할 때 엑셀 파일의 각 셀에 포함된 공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사용 방법입니다. 트림 옵션을 1로 정의하십시오. 정의한 옵션으로 어드밴스트 엑셀 업로드 함수를 실행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하단의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트 m 옵션을 0으로 지정하여 어드밴스드 엑셀 업로드 함수를 실행하는 코드입니다. 즉, 공백을 제거하지 않습니다. 업로드할 엑셀 파일입니다. 첫 번째 행의 데이터는 공백을 포함합니다. 이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. 업로드가 완료된 후 각 셀을 클릭해보면 공백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원래 공백이 없는 데이터는 공백 없이 표시됩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트림 옵션 값을 1로 변경하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좀 전에 엑셀 파일을 다시 업로드해보겠습니다. 업로드가 완료된 후각 셀을 클릭해보면 첫 행의 공백이 모두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케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